안녕하세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이거 사기 같지 않아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네 가지 정도 요소로 나눠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에요. 너무나 매력적인 제안이어서 거절할 수 없을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100만 원에 팔고 있던 컴퓨터를 오늘 단한 시간 동안만 5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사겠죠. 거절 거절할 이유가 없죠. 뭐 이런 거죠. 지금 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요 이게 아마 할 그때 한한뭐 30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요거를 제가 지금 단돈 2천에 판다고 해봐요. 거절할 이유가 없죠. 소비한테 막대한 이득이 되는지한. 뭐 거절할 필요가 없죠. 또는 사고 나서 맘에안 드시면 100% 환불. 또는 이거 뭐 유튜브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하죠. 일단 자동 결제를 시켜 놓으면은 한 달은 무료예요. 그리고 한달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취소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는 한달딱 써보면 편리해가지고 네. 또 그게 취소하는 게 귀찮기도 해가지고 그냥 쭉 자동 결제 시켜 놓으시는 분들도 있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은 너무나 매력적인 매력적인 제안이어가지고 거절할 이유가 따로 없을 때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제가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거절을 제하면 피해를 입는 경우요 이거 주민표를다 하고 있어가지고 안 하면은 당신 큰일 나요 시대에 뒤쳐져요 직장에서 잘릴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 또는 이 거리는 강도당할 확률이 무등장 높아요 50% 정도예요 그리고 바로 저번주에 사고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뭐몇명 사망을 했어요 이 거리는 진짜 위험한 거리입니다 이 호신용품 안 가져가면 당신 큰일 나요 이런 식으로요 무섭게 하는거죠 아니면 또뭐 보험도 그렇게 팔잖아요. 뭐 보험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자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자녀분들이 어떻게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지 네. 그런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죠. 이거 안 사면 큰일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안 샀을 경우에 불안 요소를 자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아용 미세먼지 마스크 마스크 안 사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미세먼지가 폐에 이렇게 흡착이 돼가지고 어린이 되기 전에 뭐 폐암에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공포심을 자극해가지고 안 사면 큰일 나 이렇게 하는 경우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막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요즘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도 하냐면은 모기에 물려서 사람들이 말라리아가 아니죽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모기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다. 아니면 뭘 안하면 뭐 어떻게 큰 어떤 큰 병에 걸린다 그래서 이걸 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1기도 마찬가지예요 100위 안에 뭐 200g 정도의 어떤 뭐 벌레들이 들어가 있다 큰일 난다 200위 아프면 작살난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많이 팔더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게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 뭐냐면은 사람들이 거절할 때는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핑계를 대요 왜냐면은 물건 살때불안한 요소들 있잖아요 불안한 거, 걱정되는 거 네, 핑계를 댈 만한 거리들 그런 것들을 네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기, 않기 위해서 댈 만한 핑계거리들을 미리 다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들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니까 상세 페이지 안에서 다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 전화도 조금입니다. 어떤 분들은 쇼핑몰에 전화가 많이 올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들 있는데요.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면 은 오히려 전화가 좀 들옵니다. 네, 요거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물건을 상당히 많이, 많이 파시는 분께 제가 들은 내용이에요. 그 쇼핑몰은 전화가 안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얘인데대요 네. 전화가 많이 오면은 이 상세페이지 안에서 다 설명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전화가 많이 오면은 그런 내용들을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상세페이지에 적용을 하세요. 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할 만한 구실들 이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보러 갈만한 그런 어떤 이유들을 다 차단시켜버리는거. 미리 다 설명해가지고. 네. 그 다음 네번째. 저전 이게 제일 좋아요. 네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그 저번에 설명드린 마크 조이너의 거절할 수 없는 제한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는 세가지를 다 넣으래요. 일단은 구매자한테 높은 이득을 줘야 된대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쉽고 명확해야 돼요. 고객이 이 메시지를 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설명서, 설명서를 공부해야 된다거나 어려운 말로 되어 있으면은 좋지 않아요. 어, 제가 기준을 정해드리자면은, 중학교 1학년, 2학년에 봤을 때도 이해가 갈수 있을 정도로, 네, 상세 페이지에 메시지를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뢰도를 높여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물건을 직접 보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지, 이 물건이 정말 좋을지,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이런 거를 뭘로, 네, 이 불안감을 없애줄 수 있냐면은, 고객들의 후기의 후기. 뭐 또는 뭐 전문가의 언급, 인플루언스의, 인플루언스의 후기들,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하면은, 마크 조이너는 거절할 수 없는 쟨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 제일은, 제가 봤을 때는 신뢰예요, 신뢰. 후기. 후기. 네.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후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적게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후기는, 후기에 대한 보상은 많이 줘야 돼요. 이걸 원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고비. 이 후기 같은 거, 마케팅 업체에 맡기면은, 껌당 몇만원 받을걸요? 5천원 이상 받을거예요 5천원, 만원, 2만원? 네. 5천원, 만원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네.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물건을 구매를 해야지 후기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후기에 대해서 좀 보상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4가지 네 요소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전이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요거예요 거절할 만한 핑계거리들 그런 것들을 미리 상세 페이지 안에 다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건 팔기 편해집니다 그리고 팁 하나 드릴게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그 샐러드의 마인드예요 젊은 친구들이 이런 식의 마인드로 물건을 많이 팔아요 고객은 상품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없어요. 고객은 상품을 사는게 아니라 상품을 사는게 아니에요. 가상의 상세페이지를 보고 구매하는거예요 상품을 사는게 아니라 상세페이지를 구매하는거예요 상세페이지 안에서 판매자는 실제 제품이 아니라 내가 팔고싶을만한 제품으로 상품을 재창조할 수 있어요. 그 상세페이지 안에서는요. 네. 뭐 저희들이 얼굴 사진 찍은 다음에 포샵하는거랑 똑같아요. 실제 제어조고일랑 포지파 노골이랑 다르잖아요 상세페이지는 이처럼 가상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상세페이지 안에서요 이거를 명확히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분들은 장난질 하기 시작해요 네 장난질 합니다 뭐 그래서 물건 많이 팔더라고요 이게 또몇년 지나면 은 사람들이 그런 물건 안살 텐데요 요즘 많이 먹혀요 장난을 칩니다 제가 본 만화 요리 말하면 만화책에 나온 얘기예요 사람들은 라면을 먹는 게 아니라 정보를 먹는다고요 이게잘 기억하세요 소비자들이 물건을 직접 만지거나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들은 상세페이지를 보고 물건을 사요 이 상세페이지 안에서는 제 제품을 있는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팔고 싶은 형태의 제품으로 재창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구매를 네 정말로 하고 싶도록 제 제품을 재창조할 수 있어요 진짜로요 상세페이지 안은 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요 가상의 공간이에요 가상의 공간 이거를 명확히 아신다면은 어떤 분들은 장난을 치기 시작해요 어쨌든 물건은 많이 팔게 되시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고객한테 너무나 이르게 될때두 번째는 이거 이제안을고절하면은 뭔가 내한테 해가 될때안 하면 큰일 날때세 번째는 거절할 만한 그런 삐기거리들을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제거 <웃음> 어, 네 번째는 마크종이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세 가지 다도하는 거죠 고객한테 엄청난 이득 그리고 이 제안이 쉽고 명확해야 돼요 어려우면 안 돼요 중위가 봐도 이해할 정도로 그 다음에 신뢰 신뢰도는 후기로 네,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상세 페이지에는 가상의 공간이라는 것꼭 명심하세요. 네. 상세 페이지 정말로 가상의 공간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똑같은 제품도 많이 팔수 있게 돼요. 정말로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제 다음부터는요. 어떤 영상 올라갈 거냐면요. 음, 약간 좀 오랜 시간 기획해가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회수가 많이 나올 만한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